이거는 이제 저기 원래 하잖아요, 끝나고. 근데 저기 승원 선배님이 일로 쪽으로 뛰어나셔가지고 해야 되나 하다가 선배님이 이제 선배님이 할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. 응, 선배님, 그런 을안하십니까 해달라고 해가지고. 그래, 하자! 이러더러 그래. 선배님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거. 좋죠, 연는 그러니까 하고 싶고, 그리고 또 경기도 이기고 해가지고. 그래서 저 해달라고. 아 그거는 이제 사람들 옆, 옆에 많아가지고 단.. 어? 우리 단독샷 하는 게그 청구해서 이쁘면은 보고 아니면은 그대로 하고 다른 거로도 봐꿀수 있죠 근데 아, 이번에는 상황이 좀 애매했으니까 근데 다음에는 뭐 어, 멋있게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이거를 총한세번 잃어버렸는데 택시에서 내릴 때 한번 잃어버렸다가 6시간 1시 전화해서 차 잡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한번 잃어버리고 어떤 걸 잃어버렸더라 가게에서 한번 놔두고 왔었고요 밥 먹는데 찾다가 한번 가게에서 한번 잃어버렸을 거야 그때 없어져가지고 한 샀죠 그 헤드셋 있는데 헤드셋은 쓰고 댕기고 머리 돌리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아예 서로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전에 쓰던 거는 케이스도 안 끼고 막뭐 이래 잃어버린 같아가 있나요? 조사하겠습니다. 아, <목소리> Hello. e s o mismo, 아, 아, s í s 아, í a eso mismo, eso mismo, <목소리> lo que p a s a h u e l e así como a q u e m a d o e me gusta l e r eso. n o n o e m p r e p a s a t e e que ser u n momento que, que te llegue el o l o r y aí lo h a g a s n o sempre p a s a e s o No, hay que preguntarle a mí, eso fue él, que inventó eso, yo no sé, no tengo conocimiento de eso. Así. í 경주 놀러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이제 통감자를 샀는데 이제 정빈이 형이랑 저는 야 설탕 뿌리자 했는데 갑자기 얘가 아니지 어? 설탕을 뿌린다고? 이래서 거기서 아니, 갑자기 아니 처음에 이랬지 야 소금 뿌릴게 니가 뭐? 소금? 소금 야, 소금을 왜 뿌려요? <웃음> 그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? 소금 뿌릴 생각 전혀 못했어 맞아 맞아 아, 야, 소금이지 야 설탕 뿌려? 야, 설탕 뿌려야지 감자에는, 감자에는 설탕이잖아요 비교소에서 통감자에 설탕 근데 그거 알지? 아니에요? 우리 앞사람 통감자 시켜는데 소금 뿌린거 소금 망창 뿌려 근데 그래서. 그걸 <웃음> 이제 투표로 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소금도 꽤 네. 많고 근데, 섞어. 소금. 섞어 근데 한 7대 3? 아니 네. 아니 6대4 6대4로 6대 6대 설탕이, 설탕이 이겼고 섞어서가 꽤 많았어요 아 근데 그 섞어서 한번 해싱이랑또 같이 먹어봤거든요 어, 어,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그 때에 설탕. 네, 설탕 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저둘다 뿌렸어요 아 진짜요? 아니 요 뭐, 설탕만 만났어요 소금 솔직히 안 뿌렸죠? 설탕 착착착 착 뿌리고 소금은 착 뿌리고 <웃음> 그럼 안 뿌렸다 하니 진둘다 뿌리긴 진짜. 했어요 네, 네. 저희, 저희 그 저희... 고기 먹으러 그냥 고기도 바닷가에 사고, 사고 앉아서 예, 바닷가 왔어요.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도 사고, 풍경도 보고 예. 입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입수할 생각 없었는데, 여기 여기 <웃음> 아, 그. 아, 옷을 안 갖고 갔는데부터 안 갖고 왔거든요. 이가 이제 물 보면 미치거든요. 약간 물게 이거 네. 네. 네. 먼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셋이 못 참고 입수를 해버렸죠. 옷은 옷은, 옷은 편의 샀어요 편의점에서 네. 팔더란 반바지 수건 사서 반바지 사서 음. 다 같이 들어갔어요. 몇번 몇 있어요? 예몇번예재밌시끄럽죠예 네, 네. 네. 진짜 조용할 틈이 <웃음> 없어요 <웃음> 사운드가 아 그게 저희가 딱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제 <웃음> 제가 뭐 그냥 뭐. 했어요. 얘가 처음엔 못 따라왔는데 하다보니까 막무가내로 했는데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, 근데 어제는 처음? 갑자기 경기 끝나고 했는데 딱 맞아가지고 그래 멋있었어 그니까 음. 멋있었지 음. 똑같아요 근데 <웃음> 닮았어 하는 게네 음. <웃음> 네. 아. 아 <웃음> 또이제 때릴 네. 기회가. 네. 네. 맞아도 기분 좋고는 이걸. 예. 그래서 딱 치자마자 바법적. 야, 준비해라 하고. 야, 어깨 어깨 야, 어깨 수지? 풀어라 하고. 이거요? 이거 아마 10, 17년도, 17년도 저기 이제 그 보세집에서 샀는 거 같아. 예. 그때는 3X라지였거든요. 3X라지였는데. 지금 딱 맞는 것 같아. 그이 브랜드가 없어요. 그 보세라서 선물 받았어. 선배님이 또그 형부에 또 미트 하나 이제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야구 잘하라고 주신 주신 걸로 알고 너무 감사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. 안녕.